양질의 토큰들이 아, 상장될 수 있는 독립된 국으로갖고 있는 아, 분권용 공정거래소라는 것이 가장 큰첫 번째 차이입니다. 세계 최초죠.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의 영역인데 상품의 영역도 그동안 이제 등성등성 하거나다예 다르지 않았던 가상거래 일변도의 거래소인데 저희는 혁명기반의 베이스의 아, 디지털 상품거래소라는 겁니다. 굉장히 화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의 핵심은 어, 현물에 있는 또이 모든 것을 디지털 증표화 즉 어,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면 디지털 등기부등본화가 됐다는 거죠 위변조가 불가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물에 있는 여러가지 와인, 뭐 쌀, 금,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것을 가치를 디지털에 반영할 수 있는 시대가열렸다라요 네. 기적인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맞아서 한 달만에 어, 방향을 다시 다 이제 잡아주셨는데요. 어, 작년부터도 이제 부산 거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테라로나 테라든지 그다음에 그 규제가 아직 편입되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문의가 있었지만 조금 외부화에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규정에 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부품을 다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경영에 의혹시켰습니다. 경영에 의말씀켰습니다 아주 소환 상률에 있어서 소환하여서 많은 법을 살릴면 인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허만 가지고 조한다고신고를 드리고 있는 조치기때문 그런 부분을 다감안해서 요청을 조치하는 걸로 가고 했습니다. 법이 다 지지면 시간을 많이 고용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